T1419년 14일 오후 방송된 MBC의 음악 중심에 출연해 런업 컴백 무대를 펼쳤다. 이날 T1419년 블랙과 베이지 컬러의 트렌디한 의상을 입고 등장했다. 멤버들은 자로 잰 듯한 완벽할 근무와 안정적인 라이브로 시청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이들은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를 통해 꿈을 향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아홉 명의 멤버들은 다함께 하늘을 가리키는 엔딩 호즈로 무대를 마무리해 여운을 남겼다. 신곡 런업닝 꿈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는 아홉 소년의 포부를 그대로 담아낸 곡으로 뚜렷한 기승전 결과 중독성 강한 후기 특징이다. 런업닝 지난 3월 일본 발매 직후 일본 빌보드 인기 앨범 차트와 앨범 판매량 차트 상위권 랭크는 물론 호주 아이템즈 k 팝 앨범 차트 및음원 차트 탑10내 동시에 진입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이러한 글로벌 인기에 힘입어 지난 9일 런업 한국어 버전이 발매됐다. 한편, C1419 이노는1 5일 오후 SBS 인기가요에서 신곡 런업 컴백 무대를 펼친다. 사진 제공 이퀄 MBC 쇼 음악 중심 화면 캡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소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래 의견 섹션에 귀하의 의견을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친구가 될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클릭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